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노토 1034회 복귀 방송입니다. 차에는 수동으로 맞추기가 참 힘들었죠? 어, 아주 추가율로 그냥 다 모였네요. 다 모였죠? 어, 수동 당첨은 0명이네요. 0명. 월요일 날 아홉 칸 분석 두 개를 오셨습니다. 어, 아욱한 분석이 대체적으로 적중률이 상당히 높죠 어, 여기서는 첫번째에서는 31하고 어, 32하고 38 3개가 나왔습니다 또두번째거에서는 26, 33, 40 이렇게 나와서 어, 여기에서 그냥 1등이 나와버렸어요 아웃컴 분석 두께에서1등분을 나왔죠 어, 이렇게 수가 몰려가지고 어, 그 세수 집어내는 데서는 어, 실패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 여기서 그냥 1등이 나와버렸습니다 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요구만 가지고 하는 건데 말이죠 아쉽죠 어, 또 월요일날 하나 더 올려드렸는데요 어, 여기입니다 여기가 현재 4연멸중이고 이래서부터 어, 어, 1032회까지 사연들이 딱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 필출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 여기서는 어, 33번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화요일날 올려드린 건데요. 어, 여기 1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인수, 또 1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인수, 1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아, 4인 그룹 이렇게 세 그룹을 올려드렸어요 어, 이게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어, 3연멸이딱네번 있었는데 이세 그룹을 합쳤을 때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 3개 중에서 적어도 한 그룹 이상은 출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여기에서는 38번 첫 번째 그룹만 어, 표출했습니다 나머지 두 그룹은 이제 다음 회차에 이제 또 살펴봐야 되겠어요 다음은 화요일에 올려드두 번째 그룹입니다. 38글 수였죠. 어, 38글 수에서 3하고 28을 빼놓고 보면, 어, 현재 5연멸 중인데, 이에서부터 어, 현재까지 5연멸이 딱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 38글 수가 이번 회차에도 필출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 33번하고 38번이 나왔습니다. 3하고 28 빼놓고 봐도 33하고 38이 나왔죠. 다행히 2개가 나왔네요. 다음은 수요일 날 우려드린 거죠. 이건 퐁당퐁당 8연속 중인데, 대상수가 7수나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에 필출할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는 어, 31번하고 38번하고 두 어, 개가 나왔습니다. 어, 여기까지 로또 용지 분석은 잘 어, 되고 있었죠. 잘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가 모이는 바람에 어, 뒤에서는 좀 어, 저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어, 그 수열로 올려드린 특정 그룹이었는데요. 어, 여기는 전매를 했습니다. 수가 몰려가지고, 수가 몰려서, 어,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어, 목요일 날 올려드린 거는, 어, 내수 중 한수, 이건 매회, 어, 회기분석 자료에서 올려드리는데, 어, 원본에 내수밖에 안 돼서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어,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실제로 여기 전매를 했네요. 원본이 뇌수밖에 안 돼서 좀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어, 이 별난 카페 개인적으로는, 어, 이 5번하고, 어, 23번, 29번이고, 세수는 좀 좋아 보였어요. 개인적으로는요. 어, 4는 약수로 보고 있었고요그런데 어, 여기가 천멸했습니다. 어, 로또 용지 분석에는 잘 왔는데, 어, 이렇게 이제, 어, 수가 수가 몰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다음의 차에는 이제 회귀분석자도 필수할 겁니다. 이번에 어, 지금까지 아주 잘 적중해 오다가 어, 이번에 이제 전멸을 했어요. 어, 불안 불안하다고 말씀드렸죠. 계속 매주 지금 적중해 오면서 왔기 때문에 지금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또 이번엔 네 수밖에 안 돼서 더 그랬습니다. 다음은 어, 필출 삼수 크럽 로또 헌터 복귀입니다. <웃음> 어, 라이닝께서 어, 이번 이 차에도 세수를 올려주셨는데요. 어, 이번에 전멸했습니다. 어, 여기서 좀 어, 별도로 좀 말씀드리자면 어, 이 25, 25는 라이닝께서 안 올리셨으면 제가 올려드리려고 했었어요. 이, 별난 카페 자료에서 25, 39, 둘 중에 한 수는 필출라는 필출한다라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드리려고 했었는데, 라이님께서 이걸 올려주셔서, 많은 수를 적중하려고 저는 그 자료를 안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25가 안 나오고 39도 안 나왔어요. 어, 25, 39가 자료상으로는 둘중에한 수는 필출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나왔습니다 어, 다음은 어, 헌터 제가 올려드린 자료죠 어, 저도 이번에 여러 개 자료를 올려드렸는데 어, 헌터 연구실에는 어, 이렇게 세수중 음, 1에서 2수 또, 어, 단번 대가 출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서 어, 연구실에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세수중한 수에서, 아, 한두 수에서는 26하고, 어, 40이 나왔습니다. 원본에서는, 어, 11하고, 26하고, 38하고, 40 이렇게 4개가 나왔어요. 어, 수가 이렇게 몰렸습니다. 몰려가지고 어느 그룹은 전멸하고 나올 그룹이 전멸하고 이렇게 어, 또 어, 어떤 그룹에는 이렇게 수가 아주 몰리고 이렇게 됐습니다. 단번 때는 이번에 전멸했죠. 단번 때는요. 단번 때는 그러니까 출한다면 여기서 보시라고 했는데 단번 때는 아예 전멸해 버렸습니다. 다음은 어, 자유 게시판에 어, 함께 찾아봅시다. 두개의 그룹을 올려드렸는데요 어, 여기 첫번째에서는 거 어, 보너스불 11번하고 실단번 32번하고 이렇게 두개가 나왔습니다 어, 또 두번째 올려드린건 이건 또 전멸을 했어요 어, 이 그룹이 어, 여관에서 그 전멸을 하지 않는데 어, 지난주에도 한 그룹이 전멸하더니 이번주엔또 또 다른 그룹이 전멸했어요. 지난주에는 이 앞에 그룹이 전멸했었죠. 어, 이번에는 또 뒤에 그룹이. 어, 1년에 그뭐 한두 번 정도 전멸이 있는 그룹인데, 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4개월에서 뭐 길게는 6개월에 한, 한두 번 꼴을, 어, 한번꼴로 이렇게 전멸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지난주에 앞에 그룹이 전멸하더니, 이번엔 뒤에 그룹이 전멸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분석실에 어, 세수 중에 나올까요? 라고 해서 이렇게 올려드렸는데요. 어, 여기는 또 전멸했습니다. 어, 이렇게 수가 몰렸어요. 이번에 수가 몰려가지고 이렇게 어, 어느 그룹에서는 과하게 나오고 어느 그룹은 아예 전멸하고 어, 이랬습니다. 어, 여기까지로 어, 복귀 방송을 마치고요. 어, 필출 3수크롭 자료를 필요로 하시는 분은 어, 여기 화면 아래에 필출 3수 그럽 바로가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까지로 오늘 복귀 방송, 이번 주 복귀 방송을 아 모두 마치겠습니다.